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수 있냐면요. 무지성 강화를 하다 방방방. 막혀버린 않아요, 실링의 벽토나올 것만 같은 네, 큐브로 다음에, 다음에. 빨려들어가고 마는 동형 씨. 여시 그리고 9시3시 모두 다 커버하면서 편하게 도시면 돼요. 다 어디라고 1 2시그 다음에 6시그다 어디 9시그다 어디일까요? 아 그렇죠 3시, 3시. 미쳐버린. 트타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큐브하고 싶지 않으세요? 큐브큐브 곱삼큐브아 시정썼다 아, 아, 시정 아, 아 시간정지 이 큐브 더이상 떠나기 싫어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뜻이죠? 큐브 떠나기 싫어 자 다시한번 반복해볼까요? 아, 12시 좋습니다 6시 아주 좋구요 그 다음 9시 아, 예측샷 좋았어요 그 다음에 3시 그럼 6시 한번더 들어갈게요 그 다음 어디요? 에 12시 좋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그대로 6시 그 다음 어디일까요 o'clock 좋습니다 그 다음 3시 3시 아 커버 아 커버 좋았어요 12시 어? 어? 어? 어? 어? 6시. 어? 어? 어? 어어없이다 커버 능력 엄청나죠? W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그리기 평평 평평 S 너무 좋구요 골드방 골드방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큐브를 하면 뭐를 야될수 할까 골드 골드 실링 나와라 실링 실링 실링 나오는 중 나오는 중 실링 나오는 중입 벌려 실링 들어간다 아 좋습니다 아해움을 하시고 약간 빠져주는 컨트롤 보조스 달그리기 달그리기 풀스택 아 좋습니다 해그리기로 크리티컬 상승하면서 출혈 묻혀주고요 평평 뒤로 빠져주면서 누르미나래에 들어가고 범 날라가요 단, 단심 터뜨리면서 아, 너무 좋고, 아, 왜실력안 주냐. 아. 아, 조금 까비. 구슬, 에, 구슬 두 개, 구슬 두 개. 광기버스커님을 위한 구슬 두개 좋았어요. 뺨, 뺨, 뺨, 뺨. 커버, 커버, 커버 칩니다. 어, 렉, 렉, 렉, 렉. 커버 치는 중 12시, 6시, 4방, 4방, 8방. 아, 너무 좋다. 혹시 봉명씨 약에 취한 게 아니냐고요? 아니죠 아니죠 약에 취한 거 아니죠 바로 어,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취해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가는중 가는중 커버 가는중 셋이 커버 가는중 셋이, 셋이 기믹 수행중 나이스샷! 셋시 바로 빠른판단 좋았어요 곱삼 곱삼으로 돌면서 시계방향 플레이 좋았습니다 해그리기 해움을 hey, 들어가면서 밑으로 가서 아이큐! 아 12시 짜라라락 좋습니다 9시 멀리 던져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큐브하고 싶지 않으세요? 에, 큐브 큐브 곱삼 큐브 에, 가는 중 1시로 갈게요 1시 좋습니다 언럭키 중독 언럭키 중독이 언럭키라고요?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중독돼버린 저 언럭키 아니죠 럭키럭키 중독 럭키 아, 좋아요 6시 커버 좋았구요 12시 커버까지 아 좋습니다 3시 커버 좋구요 아, 센터에 달. 그리기풀스택아 좋습니다. A A. 아 좋고요. 열한 주 갈게요. 큐브 좀 디스코팡팡 같기도 하고 신념의 눈님 바로 그런 마음 좋습니다. 여러분들 큐브가 지겹다고요? 아니죠 아니죠 큐브 너무 즐겁죠. 아 좋아요. 해그리 들어가면서 Q&W&D. 아, 좋아요. 아, 메가오킹 결속의 아우라 결속의 아우라 뭐죠 이거 뭐죠 뭐죠 뭐죠 뭐지 뭐지 아 결속됐어요 결속돼버린 에아 일자로 놓고 나이스샷 나이스샷 이모토 날려드리고요한술 갑니다 보라셔야지 칭정하실라나 장기백이요 장기백 안돼 안돼죠 장기백 절대 못보죠 안볼거지 장기배결속 경 아니쥬 아니죠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결속돼 버렸쥬 어느덧 마지막 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는 시발, 오 갑자기 갑자기 아하 족간 그거 같은 거 아까 체력 3000 그거! 아개 깜짝 놀랐네 하하 아, 아 누가 내 뒤에서 욕하는 줄 알았어 와 서라운드인가 이거? 어허 어허 아 진짜 화가 나네 어허 어. 아, 깜짝이야. 아, 시정 썼다. 아, 아, 시간 정지. 이 큐브 더 이상 떠나기 싫어. 시간을 멈추고 싶다는 뜻이죠. 큐브 떠나기 싫어. 아, 큐브, 큐브. 곱삼 큐브.